Expo. He d a m i n o n i t or e n m o e to o n o h e w o s on the r e p of o m a t k o h e challenge of the World t g Expo? Let's all cheer on this endeavor. 저희 s r 함께 즐거운 산안여행 되셨습니다. 불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부산, 부산 역에 도착합니다. 도대체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SRT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SR은 생겨를 위해 새로운 상상으로 국민의 철도 플랫폼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열차 계보 내 승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마지막 기억 리실물 열차 진행 방향 오른쪽입니다.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